그다음에 힐링형 전에 있잖아요. 신링형에서 이것이 이 뭐뭐 하대요. 우리 스키로할수 있는 지원 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들을 내적으로요 이게 네. 만약에 에브리띵 어바웃도 뜨고 모든 이런 것들이 이 지나 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할 때 분명하지 않아서 내렸었던 그런 내요 그래서 이이 이것이 확실이거확요이냐뭐 이런 의미에서요. 자이 리듬에서 만약에 이 마이티즈의 어떤 운동은, You're for the first, first time, 만약에 우리가 음악이 들어요 이제 이중에 처음으로, 이제 와 뭐냐면, 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리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리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우리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리어떻이 알고, 어떻게 알 어떻게 알알 어떻게 알어알어 그리고 나는 우이그 티타이를 보던 거요 그래서 매력적인 부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이 있어서 그력적인 부분이 가이전에그이있어그매어서어서 부분이 서 부분이 부분이 있서 매력적인 부그이있어부분있서매력서매력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서매력적부분 있어서 매력이있어리는력적는서 음악은요, 생리윤충실에서 이해를 해줄 때이에요 학생들 지적하는 수 있고, 그 분들이 받은 게정 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요 많은 것을 이해 한대요. 각각의 각각 들을 때마다 따로따로, 그래서 선생님 뜻대로 그런 걸이 더비더비를 해요. 그서 그런 것, 이것이 어 뭐, 이것이 걸려요. 풀어놓은 음악에 무시를 해서 얘기를 해서 그게 laws, 그 차선 드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모든 것을 우리해게 드러내는 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퍼포먼스 하고 있는 퍼요 거기서 하고 있는 퍼 하고 있는 퍼고는퍼포먼무하는 하고 있는 퍼포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어 있는 는는를